저번 영상을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화장을 처음 해봤어요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봤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느.. 어느 생각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화장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가리는 것 뿐이지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하잖아요 피부를 벌써 왔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빨리 왔는데 짜잔 네 올리브영 지금 오늘 드림으로 이게 왔어요 아하 아이소이 일단 오늘부터 한 번씩 써보려고요 올리브영 1등은 다르다? 이걸 한번 검증해볼까 합니다 <웃음> 잡티가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피부 트블이 살짝 있고 세상에 잡티 없는 사람은 어습니까 네? 저도 기초화장품 스킨케어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평소에 바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토너 스킨 단계에서 제가 하는 거는 이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거든요 그냥 피부 결 정리해주고, 각질 정리해주는 용으로. 사사사삭. 그렇다고 막 피부를 너무 빡빡빡 세게 해버리면, 오히려 피부에 좀 너무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 다음에! 잡티 세럼. 아이소이 잡티 세럼. 가봅시다. 어쨌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죠? 이건 좀 번외긴 한데, 어렸을 때는 핑크색 보면, 그냥 좀 그랬거든요? 그냥 너무 약간 여성스러운 색이랬는데, 요즘 핑크색도 예쁘더라구요 <웃음> 뭐야? 어떻겠어요? 아! 아! <웃음> 1일차 비포? 응? 음? 1일차 비포? 오 우와 엄청 묽어요 아 이거 향이 무슨 장미꽃? 장미향인데? 무슨 꽃향이다 한번 봅시다 네? 올리브영 1등은 얼마나 다른지 오 와 근데 이게 수분감이 확실히 있네요 괜히 세럼 앰플을 바르는게 아니네 어, 뭔가 진짜 피부에 뭔가 진짜 도움이 되는 느낌 뭔가 내 자신을 아껴주던 기분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보통 이 닥터지 수분크림이랑 이 김정문 알로에 수분크림을 보통 반반씩 섞어 쓰는데 또 한번 발라볼게요 마지막 순서는 크림이니까 크림? 마지막은 이렇게 그냥 수분크림만 발라줘도 될것 같지 않아요? 아앰플에 확실히 한번 바르고 이거 덧바르니까 느낌이 다르네 수분크림도 바로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딱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오케이, 괜찮은데? 일단 믿어봐야죠 뭐 올리브영, 괜히, 올리브영 1등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을 아, 번 제가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일차였고, 아, 여기서부터 이제 2일차인데, 아, 이때는 뭐, 신나게, 신나게,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쫙쫙좀 맨날 이렇게, 쫙쫙쫙쫙쫙 짝짝, 맨날 똑같은 지하수죠. 이렇게 해서 발랐는데, 어라? 이렇게? 어, 올라왔네? 그래도 저는 계속 발랐습니다. 쫙쫙쫙, 믿고, 아이소이, 올리브영 1등 믿고, 계속 이렇게 발랐죠. 계속 발랐고,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하하, 피부가 계속 안 좋아요. 하하. 곤란한 상황이 왔어요 제가 앞 보셨겠지만 아이소이 잡티 세럼을 한한 한 열흘? 정도 열흘 좀 넘게 쓴것 같은데 한 4일차, 5일차 정도부터 피부가 안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니까 러 제가 여드름이 안난 지가 사실 꽤 됐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나서 한 열흘 한, 한 4일차, 5일차 정도 되니까 이게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막 양쪽에 볼에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고 뭐 제가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그냥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한, 열일, 한 11차 정도까지 썼는데 안타깝게도 저랑은 맞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미친 피부 그러고 지금 안쓴 지가 한 2, 3일 됐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랑 이쪽이며 울긋불긋했던 부분들이 좀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아이소이 자켓 세럼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피부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떡할까요? 이 미친 피부. 뭐가 나한테 맞는 거야? 피부 케어 하는 그 순서들 있잖아요. 세럼을 바르고, 이제 수분크림을 바르니까 확실히 수분감이 좀 오래 가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럼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해요. 근데 다만, 이 세럼이 저랑 맞지 않았던 것 뿐이니까, 좀더 찾아봐야죠, 뭐. 하하. 저처럼 안맞는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후기나 뭐 평을 보고 저처럼 이렇게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웃음>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 저한테 맞는 인생템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말래요 믿고 샀는데